아군이 음, 아, 군이승리들이는명이었네요일이만주세이 제발 와... 이러분 다른만 간다 이거 뭐야? 이패배하였습니다이 <웃음> 으... <웃음> 진짜 미이겠다너이 아니 이게좀이상한데 아까부터? 또 이미지 생각하고 그렇게 안 돌고, 킬달 플레이 안 했어. 어? 아이고, 뭐야? 아이고, 배타무님 아까 우리 그, 그분인데? 이님 그죠? 아이고, 100개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100개 또 위로 오픈 감사합니다. 의상 너무 아깝네. 방금 진짜 실패하자마자 브루르 떨었다, 진짜. 아니고. 펜샷. 없어? 건이 설치되었습니다. 노준 씨 승리하였습니다. 그러게요. 콩킬 좀 주지.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만큼 아니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악일수도 있어요 아 계속 예, 이지캐을 박으니까 미션이랍시고 아 시체구나 일단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저도 담배 안피지만 끊으신 분 많은 것 같던데? 어? 타이밍 어? 따라주나? 이판 되나? 되는 판인가? 가나요? 하나 더 있었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인정스. 벽배 작대가 극혐이죠? 그러니까 전 작대를 가는 거죠? 뭐야 뭔디? 아... 저... <웃음>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뭐... 누구 터스 해야돼 봐. 내가 죽으면, 많이 난다니까. 수비에. o u 안 하네. 이 w h a t 이 going on? w h a t 이 g o i 였 g on? What's g o 오히려 좋아요. 응, 스나도 괜찮아요. 아니 진짜 윈치 민치 해진잖아 마우스가 안 돌아온다 마우스가. 네, 부동진 이거 이러다가 다음 주까지 끌고 가겠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다시 차분하게 작디로 차분하게 측은하이. 어, 수나가 어렵다. 그러면 포기라도 옆되였는데 옆 다른건 없는거 아니야? 이래되면? 지냈어 아. 아도라 도랍비 더에스 반이 진짜 너무 잘 뜬다 반 스트레스 를 받을 줄이야 완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와저 어제 이틀 스트레스 이빨이네. 와 이렇게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. 아 그래도 8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좀 반대지 말고 죽어 주시라고 대만나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진짜 이것까지 안할라 했는데 바퀴벌리 아, 돼야겠다. <웃음> 에라이 이미지고 보고 다 버린다 그냥 돌고 돌아 시간 다써킬해 미션을 위한 미션에 의한 차마 제가 돌리는 거는 진짜 안할라 그랬는데 옛날 크전식으로 수영님 안녕하세요 아니 무도 뭐냐고 나아 그캠슬나될까요아그그그 하... <목소리> <쓰나> <목소리> 저도 2층에서도 맞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내구도가 다 됐나 진짜 내구도는 많이 남았을 건데 바퀴벌레 쓰나 하고 싶어도 안 도와주네요 음 자기 없네 개소를 가게 만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극혐 수나가 될뻔 했네 어휴야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게 요왜안 왜 죽었나 참이모니네제 총이 그거밖에 안뜯다는 거겠지 에 다른 사람 총보다 제 총이 안 좋다는 거겠죠 kill 인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렇게 또 희망을 준다고 음. 포기하지 말라네. 또 아, 실례지만 6킬, 6킬입니다, 형님. 예, 제가 또그 부분은 또 정확한 부분이라. 아, 제발, 나한 방에 죽으셨으면 좋겠다. 진짜, 진심으로. 너무 고구마야. 설치되었습니다. 벨트 맞았다고요? 인정? 또, 아! 아나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 택 쓰고싶다 택 한방에 이게 사람이 이틀동안 밀가루 치는 것만 자꾸 보다보니까 어우 마치 피자에다가 자꾸 마요네즈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. 아, 우리 어디 갔어? 아, 나 진짜 돌겠네.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나 미터기 보고 믿고 저쪽은 안봤는데네 그거를 형님 그 이틀동안 삼시새끼 그것만 먹는다 생각해보시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형님 셔터는 왜안맞았지 아까 위성이랑 상황이 비슷해요. 이제, 이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진짜 일단 이제는 잡아야 돼 한번에 개피 치면 뭐하냐고 내 킬이 안되는데 짝을 비우는건가 우리? 이거 한명만 있어라 제발 대구 슛 오와 방금 옆 들어갔습니다 죽었다 오노 oh no, oh no, oh no. Please, please, come on. I'm going to see you. I'm going to s e 이거 폭한 방이면 끝인데 매지 폭가 다 죽을 것 같아요. 브레이, 브레이 나든다 진짜. 브레이, 그렇지. 좋았다. 무리하지 마. 너 기회다. 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진짜. 덤이네, 덤덤 배. 아. <웃음> <웃음> 진짜 미 <진짜. 웃음> 이런 <웃음> 기회까지. <웃음> 좋긴 한데, 아, 제가 이 킬은 더 했을 있었는데.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? 우리 힘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네, 저는. 둘다 또 잡을 수 있었는데 놓쳤어 아... 아 진짜 반 짜증나네 아니 근처에서 몸반이왜 이렇게 많이 나는거야 도대체 진짜 욕할 뻔 했다 와 처음으로 아사0만한테 한거 아니야 반이 잘나가지고 아, 진짜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안 되겠다. 아 위험, 아 위험 이런다 위험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우, 제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성격이 진짜 급할 때 급하거든요. 아 너무 답답하네 진짜. p s g 진짜. 너무 오래 했나, 너무 오래 썼나 보다. 건강이 좋지 않네. 이겠지, 뭐 우리 편. 아니 이게 좀 이상한데 아까부터? 미단 님 안녕하세요. 아 분명히 킬은 25킬인데 나쁘지 않게 한 거잖아요. 그죠? 나왜 이렇게 못 하는 거같아 기분이 되게 못 하는 느낌이야, 지금. 잡을 거못 잡서 나가. 아군이 네. 승리하였습니다. 아, 3킬 11 데스 하는 애라니까? 아무리 못해도? 3킬 10 데스. 아까 17킬 8 데스 했는데, 대캠 때. 멤버가 솔직히 그렇게 막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. 왜요? 탄이 좌우로 트는게 아니고 위아래로만 자꾸 본인이 움직이는데? 애초에 고점처럼 점프를 절대 안해요 이 사람은 봐봐 방금 봤어요? 핀트는 그게 아니라니까 혹시 지인분 아니죠? 본인 아니시죠? 제가 이렇게 어 물론 이제 단정짓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플레이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스포를 이때까지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로 고점을 잘쓸줄 아는 사람이면 고점이 생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생활화해서 써야 되는 사람이야 이, 이 정도면 애초에 봐보여 업다운 할 때도 잘 봐요 w, WD키를 w 누른 상태에서 안기만 누르는 거야 이거는 발발이 안기야 발발이 안기 유스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장스럽잖아 이 고점 출출하 사람이 이렇게 가는게 말이 되냐고 그냥 점프하고 이렇게 체크할 때 보니까 그 발동되는 키가 있나봐 고점 쓸때 어떤 키를 같이 누른다든지 딱 고점 쓸 때만 뭔가 달라져요 스피드가